이것이 바로 상팔자 상팔자살이 이것이 바로 상팔자살이다 안 그러냐 그렇지 상팔자요 상팔자 상팔자 <웃음> 상팔자지 아이즈려요 아이즈려요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. 어 누구세요? 이렇게 예쁘게 생기셨어요. 누구세요?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기셨어요. 안돼 안돼. 응. 머리 쌀이 잡지 말고 머리, 머리 잡아. 봐, 쌀이한테 손 주면 안돼 안돼. 쌀이 쌀이 손 줬어. 안돼 안돼. 쌀이한테 손 주지 말요 말해 말해. 어왜물어요 아, 아, <웃음> 쌀이한테 손 주지 마세요, 엄마. 너는 보리한테만 손 주세요. 이러는 거야. 응? 둘이 그래도 귀엽게 같이 누워있으면서. 아. <웃음> 귀엽니들. 아이, 귀엽미들 아이, 귀엽미들 아이, 귀엽미들 아이, 귀엽니들. 아이 졸려요왜 <웃음> 이러고 누워 <너> 있어? <웃음> 왜 이래? <웃음> 야, 너한 명은. <웃음> 아니 왜 이러고 누워 있어? 너무 울린다. <웃음> 아왜 이러고 누워 있어?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 누워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했어?